안녕하세요, 블로깅 포에나 가영입니다. 에나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최고령 네. 거래소 분석 영상 올렸는데 당연히 보셨겠죠? 당연하죠. 어, 여러분도 보셨나요? <웃음> 아직 안 보셨다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여기 추천했던는 영상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오늘은 채굴형 거래소 분석 영상에 이어서요 채굴형 거래소 일정 및 거래소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거래소들이 이 생존을 위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OKX는 100개의 마이닝 거래소를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에질스라 바이낸스는 <웃음> 0개 마이닝 거래소를 지원하겠다고 맞붙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마이닝 거래소가 대세인가봐요. 이렇게 대형 거래소들까지 마이닝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국과 그리고 한국 거래소 오픈 일정과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고고 거래소부터 알아볼까요? 네, 비고고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9월 오픈 예정인데요 비고고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슈퍼 노드 제도입니다 노드캐피탈, 아이쇼 드롭스, 해쉬드 등 유명 캐피탈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이오스 BP 제도처럼 비고고는 슈퍼노드 기반 거래소죠 네, 투자자들이 노드가 되어 거래소 시스템에 참여해 수수료의 20%를 받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네, 총 100억 개의 토큰이 발행되는데 그 중에 50%인 50억 개 토큰을 채굴에 배분된다고 합니다. 네. 네,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105%를 거래자들에게 배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분을 많이 확보한 슈퍼노드들이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에 요 채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비트맥스입니다 현재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신생 거래소인데요 POW와 그리고 POS를 사용해서 런칭했다 하는데 이 비트맥스의 경우 세계 최초 채굴 모델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 거래채굴 보상, 프로젝트 상장 득표, 마이닝풀, 그리고 마진트레이딩 지원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 토큰 공급량이 100억개 중 51%를 채굴에 분배가 되고요. 비맥스 토큰 홀더들에게 거래소 수익의 80%를 배당해준답니다. 음... 네 다음은 마인비트 거래소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인비트는 전체 물량의 51%의 MBT 토큰을 거래소 수료 발생시 거래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마인비트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 수입의 80%를 MBT 보유자에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비트는 신개념의 보상형 코인 거래소예요. 네, 마인월드라고 폰으로 채굴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만 현재 다운이 가능하고요. iOS의 경우, PC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쓰시죠? 네, 전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써서 가능할 것 같아요. <웃음> 네. 이 어플은 그냥 켜놓기만 하고 있어도 하루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네. 네. 친구 추천하고 이더 주소를 기입을 하면 또 MBT가 배당이 되더라고요. 토큰 락업 구조는 매일 180분의 1 물량이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총 토큰 발행량 중에 180분의 1 물량의 유통량을 유지하면서 토큰 가치가 유지되고 상승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네 네 번째는 비센트인데요 이 비센트는 최고령 거래소예요 노드캐피털의 핵심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센트 자체 토큰인 BCT는 이미 세일이 벤처캐피탈 위주로 다 끝났고요 음. 제네시스, 노드캐피털, 코스모스 등 막강한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거래소 수료는 BCT로 100% 환급이 되고요 거래소 수익의 80%가 이 BCT 홀더들에게 배당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 백서만 보시면 어, 마이닝 보상을 무려 51%나 해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거래소의 특징이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 들어가셔서 이더 지갑 입력을 하면 무려 100bct를 주고요 거래소 회원가입하면 400bct 그리고 친구 추천 시에는 200bct까지 주니까요 총 700bct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되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네요 약간 미션 수행처럼 에어드랍을 주고 있어요 아우 네 재밌네요 제가 아래에 텔레그램 주소랑 사이트 주소 기입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 한번 에어드랍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700BCT 에어드랍 해서 받았거든요. <웃음> 여러분들도 에어드랍 놓치지 마시고요. 꼭 700BCT 에어드랍 받으세요. <웃음> 네, 다음은 요엑스 거래소인데요. 어. 어, 중국의 유명 대기업이죠. 그렇죠. 삼성이나 뭐 LG처럼 네. 유명한 대기업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텐센트 메인 기술팀이 만든 거래소입니다 네, 1,700억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무려 1,700억 <웃음> 그외 다수의 기관 투자사가 합류를 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사이버마일즈 같은 네, 경우에요 네. 현재 토큰 세일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이닝 구조를 보면 거래소 수익의 80%를 음. Y.O.B 토큰 홀더들에게 분배를 하고요 음. 총 토큰 공급량 중 51%를 Y.O.B 토큰이 채굴로 분배가 되는데 49%는 채굴에 2%는 리워드 등에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백서에 따르면 남은 49%의 YOB 토큰이 24시간마다 유통량에 따라 락업 폐쇄가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네, 요즘 정말 많은, 굉장히 많은 채굴형 거래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채우량 거래소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다 비슷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거래소마다 각각 가지는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 것 네, 같아요 조금씩.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중국 거래소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가영씨 내일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있죠? <웃음>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거래소 일정 특집 제2탄으로 국내 최고령 거래소 일정 및 이벤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내일도 블로겜포 찾아주실 거죠? 안녕! <웃음>